자 까꿍! 자! 오늘 해볼거! 오늘 해볼거는 무엇이냐 예, 크로마가 나왔죠 크로마 제드 본섭에 등장을 해버렸죠 이거 한번 사고 오늘 리뷰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작감까지 딱 깔끔하게 자, 제드, 아 맛있네요. 아, 오늘부터 이제 스킨도, 아 이거, 아이콘도 바꾸겠습니다. 이제 상작강. 기분 좋은 스타트로 두개 열기. 아네. 야, 빅토리아랑 제드 이렇게 하니까 이쁘다 둘다. 이러면 삼랩때 잡을 수도 있겠다. 아군이 음. 당했습니다. Mate RAHR 제일 내가 fam� getting amazing. I see r e w h a t h o f r e d o i n g i m n o t s <laughs> u r e w h a t y o u r e d e i n g i g n t t s y r e w h a t you. r e d o i n g 아 나한테는 감전이 맞다 야 제발. 아, 트위치 이거 두대 정도 때려줘야지 내가 하는 건지 같은각을 아, 봤으면 은 조금 좋았겠다. 잡았다. 빅토르 궁 안썼으면 잡았다 맞아. 빅토르 잘했다 미드에서 나오지 마세요 저 들어갑니다 까비오 아 트위치 진짜 킹받는다 <웃음> 좀 꺼져 이. 제발 니네 라인 가서 게임해 아, 제발 꺼져 트위치야 아 던지는 게 아니라 원래 트위치 저게 운영 방식이긴 해 라이너들 핏바라먹으면서 킬 찾고 약간 저렇게 하는 트위치가 많 저기 승률이 나쁘지도 않아 뭔가 스킨을 쓰면 이거뭐쿨 아니야? 서포터가 여기왜와어난 이게 다야 이쁜거 순위는 이게 제일 이쁜데 어, 적응이 안된다 자 까꿍 아 뭔가 이게 더 좋아 보인다 체감상 잡았죠 오! 저게 죽어? 개꿀 뭔가 쇼진즈드가 더 좋다 일반 요무보다요무는 그거 뭐야 딜로 가는 것보다 이동 속도 때문에 가는 거지 안 가도 되겠다 이제 이거는 야옹이 잡아 아이고 와야 지다 야 너무 귀엽한데 뭐야 얘궁 썼는데? 하 <웃음> 레전드 짜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야! 저 깡패냐? 근데 이거 쇼징가면 기력이 많이 딸린다 이러시는데 기력이 딸려도 만약 블루같은 거 먹고 시작하면은 기력 그렇게 막안 딸림 <웃음> 왜 주냐 올라프 g 지자 아무튼 오늘 본섭 나온 크로마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리뷰는 아니지만 제대로 된좀더 이걸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뭔가 좀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좀더 해보고 네, 템 위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